오늘도 A6 사이즈의 다이어리를 쓰도록 할게요. 일단 오늘 다이어리 꾸미기 할 속지를 꺼내도록 할게요. 속지를 꺼내고 오, 오늘은 뭐를 써볼까요? 이런 것도 너무 예쁜데, 그쵸? 너무 예쁘죠? 너무 예쁘죠? 이런 거는. 어, 예쁘다. 오늘 그럼 이 그림을 써보도록 할까요? 이 그림을 쓰는데, 이제 같이 레이어드 할걸 찾아볼게요. 레이어드 할 거를. 이게 약간 동화같은 느낌이니까 비슷한 느낌으로 요런 거를 라이어드해서 붙여도 예쁠 것 같아 이거랑 티켓? 이거랑 아니면 요런 마테를 붙이고 그리고 오늘 달력 표시할 걸 여기 같이 이렇게 붙이고 오, 요런 것도 붙이면 예쁘겠다. 그러면 일단 이 널찍한 마테를 배경처럼 한번 쓰도록 할게요. It's a life I lead in this city Hurrying to cut my teeth I can take what I need to get by It doesn't make it easy The other piece of my heart moves slow Somewhere in the great unknown When I return from the afterglow Will you carry me like I am whole? Again? Take me back where I belong I want it all I had a feeling but the feeling is all gone Wait, hold on Put m e together Take me back where I belong I want it all I had a feeling but the feeling is all gone i could take you back to my youth And show you what I wish I'd knew My will is strong with a place to lean In the moment I hung desperately The other ring on my wrist is gold Pairing with the light it holds When I return from my spinning balls I'm remembering the words you told me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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렇게 오늘의 다이어리 꾸미기가 완성됐습니다. 저 개인적으로는 이쪽에 약간 일기 쓰는 페이지를 하고 싶었는데 그냥 이대로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뭐더 하면은 뭔가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미 이쪽도 좀 페이지가 과하고 하니 이대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, 빠이.